여기서 이제 기장이 원래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시접 2인치 주고 그냥 깔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단 시접을 여기 부리는 지성복이 7인치 4분의 3 이거든요 7인치 4분의 3 정도 7인치 반 정도 근데 이렇게 보니까 7인치 4분의 3 정도 하면 7인치 4분의 3한 1인치 정도 남죠 1인치 4분의 1 정도 줄는데 양쪽으로 안 줄이고 안쪽으로만 줄여줄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이지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잡아서 만두가 잘라줍니다. 그때 반 간직이 안 그려졌으면 다이가 더 정확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기장 표시를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반대편으로 허리 쪽으로 올라가면 되고. 꺾을때 좋아라고 표시해 놨고요 지금 엉덩이선은 참작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참작만 엉덩이가 얼마냐면은 딱 맞게 됐을때 38입니다 엉덩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참작만 하느라고 이것을 일단 뽑아놨고요 그래서 일단 빼내겠습니다 빼내고 이 허리선은 있잖아요 나중에 뜯으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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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봉선을 아, 일자 주문이거요대봉선을 잡을 때 뒷판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뜯을 때는 안쪽으로 해 가지고 먼저 안쪽을 뜯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뜯을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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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게 됐을 때, 4하고 36, 38, 38이잖아요, 지금. 38, 여유양이 면 여기가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맞는 건데, 힙이, 이 여유양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없앴을 때, 이렇게 보면은, 36, 38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38인데, 이렇게 하면은, 이 힙이, 그리고 허리 사이즈를 보면 은 여기가 지금 완성사이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허리 사이즈라 이거 완성 사이즈인데 지금 보면은 완성 사이즈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줄은면 옷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차려서 그래서 이 나오는 양 있죠 지금 이 나오는 양이 양을 주머니를 뜯기 싫은데 그래도 좀 뜯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주머니를 이 양이, 이힘 양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뒤판만 뜯으면 되겠네요. 주머니는 이건 안 뜯고요. 안 뜯은 상태에서 뒤판만 뜯을 거예요. 뒤판만 뜯어서 이건 좀 없앨 겁니다, 이렇게. 4분의 마다 해가지고, 여기도 좀 차내고요. 여기도, 안이 정도. 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낼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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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많이 빠져서 줄일거예요 줄인건데 이 앞판에서 좀쳐낼거예요이 곡선을 좀 잡아서 쳐주고 뒤판은 곡선이 좀 많아서 여기서 좀더쳐줄거예요 근데 이 간격을 2인치 반 정도는 띄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은 안되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 안되고 그래서 요정도 쳐줄겁니다 완성여이이될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머니를 띄어냈고요주머니 다시 짜기 위해서 주머니는 일자주머니에요. 같이 넣고 잘라내겠습니다. 곡선만 잘라주면서요. 잘라내면 오라가 올겠죠. 오라가 떨어지면은 나중에 오바로고칠때복잡아잖아요 우라를 잘라내고 바로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딱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앞판 잘라내고 앞판 여기 잘라내고 뒷판 잘라내고 완성을 해가지고 뒤사이즈로 해서 사이즈를 맞출 겁니다. 뒷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요 복자로 이렇게 해서 거의 곡선을 주지 않고, 일장을 내겠습니다. 곡선주 않고, 완성선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요. 뒤판하고, 뒤판하고 이어가지고, 했을 때, 허리 사이즈를 맞춰주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일자로 하는 게나쁘죠 네, 뒤판은 지금 한쪽으로만 칠 거니까요, 부리는. 다 뜯어서 쳐도 되는데, 붙여놨으면 되겠다. 이렇게 제가 해도 됩니다. 아무 곡선이 좀 많이 가는 죠 워낙에 좀 살이 빠져가지고, 이건 주머니 짜서입니다. 그래서 1cm만 높게 잘라가지고. 나중에, 오바로크 <웃음> 칠 때게, 이때 덜렁거리면은, 오바로크 칠기가 힘들잖아요. 먼저 붙여주는 거니 주머니 짤 거고요. 주머니는 일자니까, 이렇게 짜야 되겠죠. 이쪽, 이쪽 판이 이렇게. 이렇게 짜는 겁니다. 주머니를 짜 가지고 뒤판하고 연결, 연결하겠습니다. 연결 그래서 이제 앞판은 재단이 끝났고요. 뒤판을 재단하겠습니다. 뒷판은 주머니에서 1이잘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옷은 보면은 입었을 때 굉장히 이쪽이 커요. 그래서 이 곡선을 좀 없애주겠습니다. 없애서 허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선도 한이 인치 정도 없애서 곡선을 없애주겠습니다. 아이들. 지금 안찍어졌어? 찍고 있는데요. 지금 내기가 아주 좋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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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완성시키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지금, 먼저, 와키 쪽에, 재봉선을 지금 재단을 해가지고, 먼저 붙였습니다. 이렇게. 일자주머니니까, 바로 위에서 눌러버릴 거예요. 일자주머니를. 어렵게 짜지 말고, 그냥, 여기서, 눌러 박아가지고, 위에서 때려볼 겁니다. 그래서 때리면은,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여기가 완성선이니까 완성선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완성입니까 이렇게 재단해서 나가겠죠? 그러면 저 위에 힙을 한번 재보는 거예요. 여기서 힙을 항상 재놔야 돼요. 힙을 안 재놓고 재단을 하면은 옷이, 옷마다 이주름 있는 옷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옷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앞판에서만 이렇게 줄이 앞판 같이 줄일 수가 있고 이옷 같은 경우는 앞판에는 거의 줄일 거였 없고 주름이 있어도 기판으로 여기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봅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만들면은 38년도 이렇게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재면은 맞을 거예요 위선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대충 일단 완성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제가 38이잖아요 지금. 근데 거의 요 정도 돼야 될것 같아요. 일단 주머니를 짜가지고 정확한 사이즈를 내겠습니다. 이 바지를 고칠 때는 아주 쉽게끔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일자주머니니까 이렇게 좀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쉽게끔 어려운 방법대로 할 필요 습니다 쉬우 쉬운, 쉬운 방법대로. 일단 여기로 갈게요 수선할때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대로 최대한 일을 줄여서 합니다. 여기에서 일자주만일할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돼서 앞판으로 가야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되죠 이렇게 가야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눌러보면 되겠죠. 누러면 되는데, 여기서 할때 이렇게 벌려가지고 같이 쭉 같이 가면 되거든이 스테치 하면 놔줘도 되고, 안 놔줘도 되고, 조금 보시려면, 튼튼하게 하려면, 스테치 하면 놔준 게더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처음부터 놔도 됩니다, 점프. 주머니에도 튼튼하게는 튼튼하겠죠. 조금 보기가 좀 사나워서. 얘기 끝나는 부분에 가다가 이되어져 <목소리> 있죠. 이상 이걸 놓고 이렇게 가는 이렇게,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목소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이가 있죠. 밑에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놓고 이렇게 밀어서 다시 바판이 박히면 안 되겠잖아요. 이 감각으로 만지면 안할 수가 있어요. 감각으로. 박히면 안 되니까 안박히수까 대체는 잡아주고. 지금 너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는 뒤로 다시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분에히 됐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를 주머가 터지지 말라고 주머니를 이렇게 넣었을 때 이거 터지지 말라고 면앞주머니 됐죠? 나중 오비 박을 때, 기좋 오라고, 먼저 주머니를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뒤판도 마찬가지요 뒤판 박을 때 항상 이 주머니를 땡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땡기면은 이렇게 일분이 생기잖아요. 항상 안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비를 좀 박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은 저쪽 해놓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반대편도 이렇게 하는거죠 게안고항 먹을때 밑반을 잡아줘야 되겠죠 안 잡아주면은 닦이들어죠 저쪽에도 스티치를 놔줬기 때문에 저쪽에도 스티치를 놔줘야 되겠죠. 이 응. 반대편도 같이 스티치를 놔줘야 되겠이 응. 끝나는 부분에서 끝나도 되고요. 위에까지 올라가도 됩니다. 감각으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기 네. 그래서 이거 어렵게 안 하고 쉬운 방법대로 한 거예요 제가 자꾸 밀립니다 이게 여기가 박혔으면 안 되는데요 여기가 박히긴 안 했죠 a y e s 를 박아 먹겠습니다. 이걸 업이라 그래요 이본말로 응. 벨트 스이적이로근 박으면은 이게 허리가 완성상입니다, 허리가 완성상. 허리는 따로 됐으니까 입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뒤집어서. 이상 뒤집어서 이대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까지 뜯어놨습니다. 여기까지 뜯어야 돼요. 그러는 노 노릇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구매를 하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 땡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대로 하거든요. 이건 뱃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뱃놀에 박히면은 안 끊깁니다. 안 넘어가요. 우리가 이거박 박으면 뱃놀에 박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툭튀어 나왔죠. 이렇게 이건 일자로 자연스럽게 나오죠. 아니 거미 같은 일자로. 맞춰서, 이게 예, 여기에 맞춰서 재단할 겁니다. 힙사이즈를 내 가지고 재단할 거예요. 그재단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그 재단할 때에 제가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이 똑같지 않으면 약간 도매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도매를 많이 하면 표시나니까 한두 단만 다가 그대로 박은 그 자리에다 그대로 와거든요 그럼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봤을 때. 잘 모릅니다. 표시가 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이걸 안쪽 가사리라고 합니다. 안쪽 가사리 무관사리 가사리란 말은 일본어로 일본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무관사리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벳놀이 안 박혔으니까 자동적으로 꺾이잖아 이렇게 뱃놀이 박혔으면 이게 안 꺾인다 이는 렇티고리를 옮겨야 되나요 안 옮겨야 되나요? 그대로 해도 될것 같은데요? 할 때는 항상 밑에 칠에 약간 당겨주고요. 그래서 내를...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왔다 갔다 도멸을 하면 안 보이잖아요. 다른 김에 한 번에 여기서 딱 해놓고 마무리해놓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하까지만 하면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봐도 됩니다. 기판을 잘라서 끝까지 사이즈 에서좀쪽 꼬리는 지금 잘 다녔죠? 여기 이제 이쪽을 해야 되는요 이쪽에 할 때는 항상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한 반인치 정도 들어갔죠. 그럼 이거한 반인치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이게 한 번에 정확하게 잡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만큼 중간에서 한번 잡아주고 물어봐도 들어가려고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한번 잡아주고 어렵게 한 번에 가다가 뜯느니 이쪽에서 한번 잡아주고 다시 저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 서는 담배를 필요고 있으니까 여기 네, 지 말고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내로 갑니다.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다 잡아도 됩니다. 이쯤에서 먼저 봐가지고, 여기까지. 안듯하고 원래는 미싱을, 한실을 끼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선하면서 그것까지 뭐, 신경 쓴다면 너무 돈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박아도 뒤집어 보지는 않습니다. 색깔 안 맞췄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검식을 그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정석대로 하려면 끝도 밖에 없습니다. 끝도 밖에 없다는 말은 전라도 말입니다. 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맞추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잡고 여기를 지금 박았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넘겨서,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옮겨가지고, 이렇게 딱 맞았을 때, 여기에서 너로가 하나만큼, 한 4mm 정도 옮겨가지고, 이렇게 딱 맞으면, 딱 이렇게 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 감각이 있어서, 그냥, 당겨서 그냥, 당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그냥, 그냥 도 맞습니다. 맞죠? 힙합 뜯어내고, 이제, 석대로 재단을 해서, 밑에까지 싹, 우선 박겠습니다. 그러면 완성 되겠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다 아,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석들로됐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허리 완성선이니까 완성선에서 힙 사이즈만 맞춰가지고 재단에서 이렇게 할 건데 이 재단하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 재단할 때에 그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잘봐 보십시오 지금 보면 지금 오미도싹 달고 허리 사이즈가 애기가 되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약까 처음에 제가 어디서 고서 짚던 허리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지금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는 이렇게 넣었잖아요 자, 이렇게 넣었는데 보면은 38인데 8이면 여기잖아요. 지금 이건 좀 적어요. 이렇게 한번 그래서 조금 키워서 이럴 때 자를 이런 식으로 넣는다고 자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여기가 요즘 옷들은 작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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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잘라내버립니다, 이거. 이 피치하고 맞아야 되겠죠, 여기. 이게 지금. 가위를 잘못하고 푹 눌러버리면 가위가 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살짝은 눌러가지고. 여기가 좀 솟았죠, 여기가. 음, 이 부분을 일자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만큼 잘라내버릴 겁니다. 또 재단하세요. 그면 다른 데는 중요한 게 별로 없고요. 1인지 4분의 1을 쳐내야 되잖아요. 양쪽을채 쳐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쳐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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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옷을 보면은 이 옷을 보면은요. 지금 다른 옷인데요. 이 양복 옷을 입 찍고 입고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평소때 입던 옷을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입었잖아요. 둘이도 한 7인치나 7인치 반이 좀안될것 같아요. 7인치 반이도나 허벅지도 너무 고여 있고, 있고 근데 이건 지금 허벅지가 여유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허벅지를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28이 나가요 28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한 보면은 허벅지23 정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24, 23.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얘걸좀자연 쳐주겠습니다. 1인치 반을 쳐내겠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에도 1인치 반을 쳐내야 되겠죠. 이 완성선에서, 이게 완성선이니까, 1인치 반을 쳐내겠습니다. 조금 좋게끔 더. 1인치 반이 너무 많을까요? 조금 더. 그래서, 여기 곡선을 올릴 때에, 이렇게 일자로 올려버리면은, 너무 타이트해서 안 됩니다. 여기. 여기가 재단할때 항상 여기 이쪽이 약간 넓게끔 더 훨씬 넓게끔 곡선 자연스러운 곡선을 잘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이 정도만은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도면 그래서 지금 여기 쳐낼 거잖아요. 너무 너무 넓어서. 이대로 잘라보면 됩니다, 이거. 이세 개씩만 하더라도. 이 정도가 날라가는 거죠. <웃음> 이 정도면 좀 자연스러워서 생길 것 같아요. 그럼 앞판도 마찬가지죠. 앞판을 쳐낼 때는요, 이렇게 쳐내면은 앞판이 항상 적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같이 치면은. 박을 때게 쫙 늘려서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치 옷은 늘려서 박으면은 자연스럽게 맞을 수가 있어요. 앞판 주름이 있어서 앞판도 그 크잖아요. 지금. 옆에서 천을 내줬지만은, 그래도 커서, 이 부분을 지금 쳐내줄 거예요. 지금 보면은, 2인치 나을 여기서 쳐낸다. 그러면 몇 인치입니까? 지금 이거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봐봐야 되겠죠? 이렇게 만 완성성이, 7인치 가안 나옵니다. 7인치 반. 7인치 반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말라서 타이트하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이 허벅지도,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쳐내는데, 뒷판체로 그렇게 많이 쳐내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가 무릎선이잖아요, 지금. 무릎선인데, 거의 일자로 올라가다 싶으면 됩니 그래서, 일자로 올라가다시피 해서, 이 부분만, 이정도 지금,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도 쳐보겠습니다 여기서 자를 때는요, 음. 항상, 이만큼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우라가 덜렁거리면 안 되잖아요. 음. 여기 반드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많이, 우라가, 오바고칠때 우라가 덜렁거리 안잖아 안그러면 붙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버로 붙여가지고 받기만 하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몇 인치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확인을 항상 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키는치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허벅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허벅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24 24면은 딱 맞습니다. 제가 대충 쟀을 때 23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 20, 24, 23 나왔으니까 2 2 23, 24 정도면은 여유 있게끔 딱 막히게 됐을 때 23이었으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바로크 청소 완성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바로크 쳐가지고 오겠습니다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춰주면다 이 재봉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 초보자들은 이렇게 만들고 밑에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이렇게 딱 맞으면 다도 알거든요. 이 재봉선이 제대로 안 맞으면 옷이 돌아가는 것 같이 앞이 안 이쁩니다. 밑에 이렇게 뒤주머니를 제끼고요. 이렇게 놓고 다리미를 여기다 놓고 안에이렇있는 부분을 싹 빼주는 겁니다. 싹 빼주면은 이 곡선이 딱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다리미 그, 기본이에요. 기본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바지를 고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옷이. 반드시 했을 때. 곡선이 안나오면 옷이 안 이뻐요. 다렸으니까, 여기를 좀 다려줘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일자주머니 같은 경우는 할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는달 때는 지퍼 끝나는 부분까지 가가거에 그리고 돌아가는데 항상 어르신들이 계시는 것으로 보였고 여성옷도 마찬가지고 남성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이 이어야지 옷이 딱 입었을 때 응용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어르신들이. 잘 되시라고. 끝나는 부분까지 딱 바르죠. 제가 쟀을 때 몸에 딱 맞게 쟀을 때 38이었거든요 39 반이 나와요 그럼 1인치 반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그러면 젠대로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보면 끼어서 못 입습니다 항상 여유분을 이렇게 주고요 허리는 젠대로 그대로 했고요 이제 허벅지는 보면은 제가 봤을 때24 23 정도 됐었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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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선이 첫째 잘 나와야 됩니다고 하시면 엉덩이선이 나와야만이 옷을 입었을 때 엉덩이가 딱 이쁘게 나오는거예요 입사님 남자옷도 그렇고 여자옷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점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아주 멋집니다 제가 봤을 때잘 나온 것 같아요 손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